해봐. 무서워? 해봐. 엄마 해줄까? 이거 봐봐. 대시가. 공주 관심 있어? 해봐. 대시가. 야야야 야, 야, 그거 먹으면 안돼 먹지마 조심해봐 그 오이고 오이고 잘하네 오이고 잘하네 또? 또 해봐 또 오이고 오이고 잘하네 오이고 오이고 잘하네 계 속이 엄마 꺼내주게 조금 됐다 오이고 잘하네 오이고 잘하네 <웃음> 아이고 잘하네 그왜 먹어 태식아 먹는 거 아니야 일로 와 <웃음> 뺏었다고 심통 부리는 것봐 뭐하세요 아 됐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